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최근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후에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와 관련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공방 때문에 정작 문제의 핵심이 가려지고 있는 감이 있어서 저희 PD수첩에서는 도대체 우리 과거사 중 어떤 것들이 문제고 진상규명이 잘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어동원 PD 과거사 규명 작업,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무서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정작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대화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난 9월 1일에 정기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겠죠? 예. 지금 각 당은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될지는 아직 점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사 규명 논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치권이 온통 과거사 문제로 들끓던 지난 8월 말, 1975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판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더하고그래가 학살을 해보는데 가 있어. 하루 아침에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30년. 남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금기였고 진실을 알고 싶었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안고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죽기 전에 나야 해요. 말해결해 놔야 되지 뭐. 밝혀지고 해별아 나야지 과거사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건 지난 광복절 있었던 대통령의 축사였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 규명 특별 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공격용이라는 주장을 시작으로 갖가지 반박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갈등과 민족 분열의 대통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사 택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더더욱 이 국민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흔히 경제 살리는 거하고 과거사 되짚기하고 뭐 같이 갈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국가 기초 질서 흔들기다. 국가 기초 질서를 흔드는데 경제가 잘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8월 19일 열린 우리당의 신기남 의원은 일본 헌병이었던 부친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의장직에서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제 저의 아픈 가족사를 딛고 역사적 과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과거사의 질곡, 국민 분열의 굴레에서 구하여 국민 통합의 미래로 이끌어 주십시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인정하고 당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왜 한나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합니까? 왜 인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독립운동자나 독립운동 유공자들 이런 분들한테 그 유족에게 왜 사죄할 마음을 못 갖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과거사 규명에 대해 새로운 조건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부 진상 규명하자 할때그 어,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산업화의 공과 관은 어, 무엇이고 또 그때 가장 그 냉전 체제로서 첨예하게. 그저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립했던 그런 시대에 누가 국가 안보를 그 지켜냈고 또 국가 안보를 그때 위협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또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친북 영공 문제도 포함시키자 이런 제안이었죠. 네, 이 제안은 새로운 불씨가 됐습니다. 빨치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던 저 경남 뭐 지리산 부근이라든가 이런데. 지역에다가 저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침략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던 사람들한테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좀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당한 거다 신고하십시오. 전뭐 수십 건들어뭐 수십 건이 아니라 뭐 많이 들어올다고 봐요. 박근혜 대표의 그침북 용공에 대한 조사는 현재 과거 청산 특히 일제하의 그 칠부역 행위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공세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정치적 물타기로 사실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 우익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청사는 좌파의 정략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그저 자파 중심 세력을 권세력 하여 국가 주도 세력 교 장기 권을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의 토론에서는 한 교수의 발언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 일제시대 때 정신대의 문제와 지금 미군무대의 무슨 유안부 그 문제와를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증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조선총독부 권력에서 강제로 이게 끌려가서 일종의 성적 노예 상태로 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걸 그 말씀은 정... 누가 주장한 거죠? 어느, 어느 학자분이 주장한 누가, 이야기입니까? 이 교수님께서 비슷한 유사한 아니 방금 뭐. 조선총독부가 권력에 의해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걸 지금 잘모르니다 모르시는... 한국정신대 그저 보고서를 안 읽어보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러면 총독부가 강제 동원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니,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말씀할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는 이, 아이, 그것은 이 표현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만 반면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인식과는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 정신대 문제가 이 한국전쟁과 그리고 에,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토론이 있은 뒤이 발언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저도 토론을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만은이 관련 단체들은 또 굉장히 이 분노했죠. 이에 어, 정대협은 이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영훈 교수는 자신의 발언 의도가 잘못 전해졌다며 어제 나눔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더듬는 곳을 고향시키는 방향으로 어, 역사를 청산했고 어, 상상적 계로 삼아야 된다 그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웃음> 하지만 할머니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그 앞에서 배우는 학생들 다어 사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지난 8월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닙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그간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관련 피해자나 유족들이나 사회단체가 이미 줄기차게 운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정부에서 수용이 된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개별 사안으로 수용이 됐다면,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작은 먼저 피해자들이나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네. 어, 오동훈 PD. 이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피해 유가족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한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본 준비 모임에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출범할 당시만 해도 약 700여 개였고요. 네. 지금은 약 1천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중 대부분은 유가족 단체들인데요. 음. 일제 시기부터 민간인 학살, 그리고 최근 각종 조작 의혹 사건들과 의문사 사건들의 유가족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포괄적인 과거사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정 PD, 이 관련 단체만도 한천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과거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산해야 할 과거사 다양하고 많죠? 예 과거사 규명에 관한 논란은 무성한데 그 예.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이 과거사이고 어, 규명되어야 할 대상 사건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그는 유신에 항거하던 제자들의 연행에 항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중앙정부부 뒷마당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 교수가. 혐의를 자백한 후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하였다는 것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최 교수 사망 후 엿새가 지나서야 흘러나온 소식. 의혹이 뒤따랐지만 침묵은 강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문 사위는 최 교수 사건을 단순 자살로 볼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급한 몸걸리기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한 점 없습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송치 서류의 대부분이 최 교수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최종길 교수가 사망하고 난 뒤에 이 일간 서류가 모두 작성이 됐습니다. 중정에서 최종길 교수가 간첩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것중에 하나가 그당시에 진술서, 그러니까 다른 제 3자를 통한 진술서인데 실제로 그제보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가 얘기한 것은 최종길 교수는 간첩이 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그 자술서가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첩이라고 그 근거로 내세웠던 그 자술서가 사실은 최종길 교수는 간첩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죠 또한 최 교수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문이 가해졌지만 당시 중정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합니다. 의문사위 조사관에 따르면 최 교수는 간첩일 수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에서지고 있는 문서 또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 그어 문서를 봐도 간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도 없어요. 세월 속에 묻힐 뻔했던 최 교수의 죽음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진실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밝혀져야 할 죽음은 또 있습니다.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장준하 선생. 이 장준하 선생 하면은 일제 시대 때는 광복군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유신 시절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등산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실적에 의한 단순한 추락사로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 절벽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봤는데 그렇게 좀 모든 자태가 상당히 깨끗하시기 때문에 또 누가 이렇게 무슨 닦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등산 옷 입은 그 상태 그대로 서 그랬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아, 이게 올게 왔구나 당했 소위 말해서 당했구나 했죠. 저기서 일로 건너뛰다가 저걸 붙잡고 휘청하면서 떨어져서 저기서 추락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내세운 추락사의 근거는 동행자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문사위가 그 정황상으로 추락사로 보기 힘들다는 발표를 했죠? 네, 추락 당시 상황을 추정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2 0여 차례 이상 벼랑에 충돌하면서 온 몸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선생의 시신에는 일부 찰과상만 있을 뿐 심한 외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의혹은 당시 장선생이 어떻게 추락 지점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길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 열흘도 안된 상태였고. 등산로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위험한데 너무 너무 위험해. 그렇 어이. 흔들 이거는 갈길갈 길이 아닌데요. 수가. <웃음> 데 그렇다면은 당신 목격자 증언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유일한 동행자이자 목격자인 김모 씨의 증언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증언은 저나무를 붙잡고 휘청해서 떨어지셨다고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내가 진짜 통 사정을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음. 좀아르게 달라. 그랬더니 떨어지신 거못 봤대요.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뭐라 그럴까 이게 담벼락처럼 된 데래요. 담벼락처럼 이렇게 된 데인데 자기가 앞에 가는데 뒤에서 장 선생님이 오시다가 소리가 나더래요. 그 돌아보니까 장 선생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 장소가 어디래요? 모른대요. <웃음> 아 모르... 기억을 못한다? 네. 사체의 나이는 주사 자국들도 의혹입니다. 갑자기 많은 약물을 주사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귀 밑에는 깊이 2cm의 작은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황상 타살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네, 당시 장준하 선생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그 의혹은 증폭됩니다. 소녀들을 갔을 때고, 그때는 긴급조치 때, 때 들어간 거고, 여기 소대 묵은 것 같아. 거듭된 구속에도 불구하고. 유신 철폐 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의문사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한달전 한 정도부터 집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유리창 깨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 저, 이 박정희의 수아들이 주부들이 이제 장준화 선생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때는 상당히 겁을 많이 주고 그랬으니까. 그리용감님이 하신 일도 그렇고, 그래서 어, 언젠가는 당신이지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전화받고 어 역시 올 것이 왔구나. 그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명을 쓴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인혁당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거만 어. 제일 억울한 게 인혁당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요. 죽는 일을 안 했잖아요. 뭐 했는데 죽는 일도 징구도 없잖아요. 20시간도 안돼고 그래 사람을 없앤는데 있어 여덟 명을 한 사람 다 이거. 1975년 대법원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인혁당 관련자 8명 에게 사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형 집행. 판결 후 불과 20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던 재판이라며 유족들은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한다면은 그네들이 독도 가시노름만 과거 유신 시절처럼 독도 가시노름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명예 회복이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정권하에서또 그런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겁에 떨면서 판결 내려왔던 법원 의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뒤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이 잘못된 판결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완전 뒤집어서 무죄 판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구속시켜서 고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짓는 것, 배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갔거든요. 이 재심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인혁당 사건 외에도 더 있죠? 네, 이른바 유사 대필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만기 3년을 채우고 출감한 강기훈 씨 역시 현재 명예 회복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함 심장이라는 게 아,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정말 그 몸속 깨달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 5월 강경대 사망 사건은 학생과 재야 운동권 세력의 강도 높은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모두 세 명의 목숨이 불꽃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김기설 씨의 분신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옵니다.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발언이 터져나왔고 공안기관은 배우 색출에 나섭니다.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 김기설 씨의 유서가 강기훈 씨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느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밝혀진다. 이제 어떻게 그 장난을 쳐도 이렇게 장난을 줄 수가 있나. 아무리 조작을 해서. 이거는 조만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이 사람들이 국면 전환용으로. 연출한 작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엄청난 것일에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막관 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강기훈 씨는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거듭된 항소와 항고 결국 강 씨는 자살 방조죄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뭘 보고 유서가 대필됐다고 그랬죠? 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강 씨가 작성했던 진술서였습니다. 국과수의 필체 감정 결과 강 씨의 진술서의 필체와 김씨 유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필체 감정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희 신문사가 그 감정을 맡긴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와서. 그 우리가 맡긴 필적들을 앞세가겠다고 한 상황이니 당연히 그 감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그런데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은 미국과 일본의 감정인들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But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s no way, Mr. Kang, at least from what I've seen here, there s no way that Mr. Kang could have written this document, and it is highly probable. 한국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인데 이술 먹고 술안 먹고 다 해도 이거는 같은 이라고할 수가 없는데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문에 쌓인 사건들이 더 있죠? 네, 87년 칼 8호 8기 폭파 사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115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낳은 사건인데도 한달 만에 서둘러 수사가 종결된 점, 폭파범 김현일을 둘러싼 가짜 의혹 등 유족들은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들도 규명의 대상입니다. 1980년대,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강제 징집된 뒤 부대 내에서 사망한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은그 당시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그 권력이 자행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그 문제, 그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제 시대의 그 역사 청산 작업 아니겠습니까? 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대를 비롯 각 가지 부역에 강제 동원된 내막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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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 사건들 역시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은 최근 진정한 과거사 청산에 관해 의미 있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유가족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반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해했다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받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건 간에 그 진상을 밝혀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진상이 밝혀져서 정말로 국가의 잘못이었다,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을 죽도록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옳다 이것입니다. 그 옳은 정도는 국가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 사실을 잊었을지 몰라도 유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처음에 뭐그 73년도에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많이흘러는거죠 네. 네. 아, 김현중 PD.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라고 하면 나머지 가족들의 심정이야 뭐건 우리가 충분히 미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에, 직접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어, 좀 기대들을 하고 있던가요? 네. 에,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억울하다, 원통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아, 이들의 원통함과 한을 풀어 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거사 청산을 한다고 하면 그 청산의 범위가 문제가 될 텐데요. 예, 대개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제치하이고 네. 둘째는 6.25 전후, 즉 한국 전쟁 전후,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정권 이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구분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 오동훈 pd. 네. 근데 이제 이 과거사 문제를 조사할 기구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상태 아닙니까? 네 무엇보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큰데요. 네. 모니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열린 우리당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를 만들자는 라 것이 열린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어,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중립적이고 상설적인 학문적 연구기관을 만들자라는 어 가칭 현대사 연구소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어, 여기서는 수사권 부여는 반대하고 있고 네. 대신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구냐 아니면 학자 중심의 민간 연구기구냐라고 하는 식으로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를 네. 할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 그 간격을 보여주는 일이 최근 의문사위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 선택 가고자 하는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그 간첩이 민주 인사도 되고 또그 간첩 출신이 이렇게 전 국반부 장관을 취조도 할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로 가는 국가냐. 이박 대표 말은 의문사위에서 일하는 조사관의 과거에 대해서 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실제 논란이 꽤 있었죠? 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은 의문사위의 정체성을 놓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른바 간첩 출신 조사관인 김삼석 씨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진짜 남매 간첩도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는 그 희대의 안기부 프라치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남매 간첩이 구속됐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원포섭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반해... 당시 안기부가 밝힌 김삼성 남매의 간첩 혐의는 일본의 제일 간첩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것. 결국 대법원은 오빠 김삼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남매 간첩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흘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의 정보원으로 의심받던 베인노 씨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음, 사건을 그 김은주, 얘기하면서 그이 화면은 그 당시 국내에서 베인노가 안기부 직원을 만나며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네. 이 화면에 나오는 당시 안기부 직원이 간첩사건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까? 어,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노가 안기부 프락치가 된후 전달받은 임무는 동생인 김은주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조총련 영화사업가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 김은주 씨를 혼자 보낸 것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징꾸러미를 옆에 있는 거를 저한테 쓴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 웃으면서 대답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베이너씨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이래요. 아 자기 가야 된대요. 그 순간 안기부 직원들이 덮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 북한 책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이래서 이게 증거물이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임산성남미 사건이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조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페인오의 양심 선언과 주변 정황을 조사한 후 당시 대한변협에서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의 재조사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심 요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베인호의 양심 선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지난 99년 김삼석 씨는 사면 복권되었고 유가족 단체의 추천으로 이기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채용되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관이고 민간인이고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할때 공무원법에 준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 면다제워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고 경찰청이고 관할 행정관서에 다 신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정밀하게 신원 조사를 해서 이 신원에 이상이 없음, 이게 떨어졌을 때 임명을 하되, 임명도 직접 임명 안 합니다. 조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의문사위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의문사위 자체가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문사위원회를 공격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러한 의문사위를 둘러싼 논란을 예로 들며 과거사를 조사 규명할 기구가 국가 차원의 기구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의문사위원회도 지난번에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 운영이 돼서 엄청나게 그.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은 과거사 조사기구의 성격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비슷한 역할을 해온 의문사 위의 성과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의문사 문제는 지난 88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농성에서 출발했습니다. 2000년 10월,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문사위는 1기와 2기를 거쳐 3년간 총 85건의 의문사 사건을 처리했는데요. 진실을 규명한 사건이 30건, 24건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정치범죄에 대한 실상을 국가위관이 밝혔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기관 자체가 상당히 불안전하고 공중분해 직전에 있는 이런 엉성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뭐 여기에는 그 국민의 지원이나 그 이해나 또는 여론의 그 지원, 뒷받침 이런 것이 힘이 될것 같죠. 네. 반면 3년에 걸친 활동을 통해 그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의문사위원회는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위 의문이 풀린 게뭐 있습니까? 의문이 소위 해소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장준호 선생 이 사건이 무슨 제대로 규명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군에서 정말 이저 이 소위 의문사로 처리됐는데 억울하게 이 소위 사망했다고 해서 조사를 한그 사람들 문제가 속시원해 결됐습니까 조사된 게 없습니다. 조사된 게 조사 고난이 있어야죠. 면죄목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우리한테 최대 권한은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천만 원 과태료 무가밖에 없습니다. 이제기에서 소송해서 소송이 몇달 끌리고 대개 사법부에서는 그안된뭐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가 십중팔겁니다. 그럼 이건. 이빨 빠진 뭐 호랭이나 마찬가지죠. 동행명령장. 노태우. 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것 같네요. 네, 지난 2002년 의문사위원회는 녹화사업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동행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안 나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배짱이었군요. 네, 의문사위원회가 준사법기구이긴 하나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조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사 규명을 민간연구에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립된 학술기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50년 동안 그걸 못했습니까? 50년 동안, 54년, 뭐 이, 그, 그, 그야말로 60년 이상이 됐도록왜 그걸 못했습니까? 그,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내가... 와갖고선 역사 커는 분을 하나 모실래도다 도망가요. 그만큼 이 민간이나 순수학술이라는 것이 친일 실제에 눌려온 것이 반백 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할 힘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또그 진상이 공표되지 않았고 또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진상규명까지 역사학자한테 맡겨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 없이 그냥 학자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되면 은 학자들도 그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동훈 네. PD, 네. 입장에 따라서 의문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본 김삼석 조사관 네.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현재 국가정보원은 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취재진은 그 내용을 이제 질문을 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김삼석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삼석 씨의 혐의에 대한 입장은 현재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 당시에 양심선언을 했다는 베인호 씨의 양심선언도 어,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뭐 어, 똑같다 입장은 네, 뭐 그런 달라진 얘기죠? 것은 없습니다. 네. 김현중 PD 어,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어, 최근 그 정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과거사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나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하는 등그 구상은 나오지만 아직까지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과거사 규명작업에서는 과거의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과거사 문제 수준을 검토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조사기구를 구성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사기구에는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국정원 등 과거사 규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 부서들이 과거사 규명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의문사위는 이러한 움직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소를 검할 수가 없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왜 의문사위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왜 그토록 비협조했고 왜 그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무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경의를 밝히고 그리고 사과해야 되고 관계자를 문책한 다음에 그걸 하겠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위는 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장준하 사망 사건 관련 자료가 그 예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동양보고를 했는데 사망 당일날은 왜 없냐는 거죠. 시간 보시면 알지만 아침 출근부터 네. 자가에서 출발했나장준아 네. 장남인, 호건 씨가 네. 운전수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만나는 것까지 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까지 했는지. 네. 일기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일기 때는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은 은폐한 거죠. 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보내주면서 이걸 순서대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1125 1397이 순서대로 되어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1393으로 다시 후차합니다 거, 네. 거꾸로 가죠 자료를 보고 자기들이 민감하다고 생각한건안준 겁니다 음. 빼고 그래서 중간에 순서대로 되면 빼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자료들을쭉 틀려간 다면 서로 섞어버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은폐한 거죠 자기들이 자유를 안준 거에 대해서. 네. 장준하 동양. 결국 의문사위 활동 다 시한 다 만료 다 직전에 받은 이 자료는 조사에 이, 활용조차 할수 없었다고 그러면... 합니다. 저희 조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 이, 앞으로 이 상태에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 조사가 끝나갈 즈음에이 어, 상태로 6 개월만 더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장준하 선생의 사인에 대해서 그 진,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강한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총기 발사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안내려발 내려가세요. 아들어가기해기어보고얘기합다 기름 내고 자, 음. 얘기할이때당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 이게 도대체 우리도 우리도 우리. 문제의 기록은 DBS라는 파일. 국방부 인상사의 강력한 요구에 기록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 죽어버려 나죽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내목나이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을지내 자료 빨리 가져와라. 자료를 빨리 내아라라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내한테 총을 쏘고 내 옆으로 총을 쏘고 속으로 채운 거죠. 이래 한 팔씩 이렇게. 순순히 쳐지습니다 속합 채우기도 차습니다 의문사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명에게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한다고 하며 가스 총을 공중을 향해 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정보 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죠?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야 기무사는 대한민국 기관이 아니나 최근 군내 의문사를 조사 중이던 의문사위는 기무사 문서보존실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적법한 권한에 의한 요청이지만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태도를 돌변해서 약속했던 자료도 일체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무사령부의 고위급 간부 대신 군 간부가 절대 열어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져도 보여줄 수 없고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 이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검사하는 말이 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뭐다 죽어도 자기는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러 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때는 단한명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문서고를 폭파할 것입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아, 김현정 PD, 의문사위에 적법한 실지조사 요청에 대해서 김무사의한 간부가 문서고 폭파 운운하는 말을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여간 자료 협조 건에 관해서 우리가 보낸 질문서에 김무사하고 국정원에서 서면 답변을 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무사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김무사는 네. 지난 6월 9일 김무사 회의실에서 실지 조사에 협조했다는 라 내용하고요. 그런, 그러나 의문사 측에서 문서 보존실 실지 조사마저 요구하면서 결국 김무사 진입을 차단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네. 어, 요, 건대, 그, 김우사는 문서 보존실에 대한 실지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온 답변을 보게 되면요. 어, 의문사의 요청에 의해 추가 지원된 자료는 의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다. 라는 그 자료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데,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의문사 위에서는 그추가로온 자료가 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훌륭한 자료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될 과거사 조사기구가 필요한 자료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그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과거사 조사기구가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적극 협조해주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방후한 번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무런 갈등과 대립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반드시 과거사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기왕의 큰 틀에서 동의한 이상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